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거 가을이 가을이라서 이거 고추가 이제 끝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당에 고추 한 스무 개 심었는데 이렇게 따서 그동안에 따서 양념에 쓰고 이만큼 이제 늦고추 이만큼 남았는데 배추 심으려고 다 뽑았어요 그래서 이 고추 이거를 이제 여름, 내년 여름에 먹을 거짱아찌 담을 거예요 먹, 먹기 딱 잡고 먹을 정도만 남겨놓고 잘라야 돼 지저분하니까 끝털리는물 들어가라기 자르고 그냥 부숴버리면 되지 않아? 부숴버려. 알았어. 꼬치잎에 이만큼 땄어요. 그 그러니까 이건 꼬치보다 꼬치잎이 더 많아니까 요거는 자루에다가 반은 녹삭히고 반은 삶아서 말릴 거예요. 물 3리터 정도에 소금을 한컵만 넣어서 간을 박가면서부셔야될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숨에 죽으면 물이 올라와 이 정도면 해도 돼 약간 덜 잠길 정도로 해도 돼요 고추님이 난제 물 요만큼 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해서 밖에다가 사급 때까지 놔둘 거예요 아, 아 이제 고추가요 이게 한 어, 13일 삭혔는데 다 삭은 것 같아요 해야 돼. 너랗게 잘 사왔다. 맛있겠다. 아, 더우만 치면 돼. 전번에 시쳤으니까. 고추 잘랐더니 물이 쪽도 나오네. 쪽파, 이거. 한 주먹. 배 하나 갈아서. 야 배고마 배고사가고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김치에다도 못넣어먹어 너무 비싸서 하나 이거 듬으로 줘가지고 가는거야 액젓이 아우 이제 우리, 우리 액젓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동났네또 내일모레 김치 담으려면 또 데려야 돼그 데릴때 내가 또 잡젓 데릴때 보여드릴게요 150ml만 일단 넣어보고 생강 좀좀 좀 넣어주고 마늘도 넣고 깨소금 이게 찹쌀풀인데요 이번에는 이번에 조금 대직하게 썼어요 찹쌀풀 얼마 정도 넣느냐 그면 대충 넣으면 돼 올리고당도 50ml 정도 들어갔어요 이 정도만 해보고 장갑을 또 끼고 버물려야지숟가락놓덜면것 같아 조금만 더 넣어줄게 한 큰술 정도 넣고 딱좀삼삼해요 달달하니 이게 담아 놓고요 여름 이제 가끔 한 번씩 여름에 꺼내 먹어 여름에까지 두고 두고 먹고 싶을 때 가끔 꺼내 먹어야 돼 이게 묵은 고춧가루라 그렇게 빨가지가 않네 핵고춧가루액기니라안 쓰고 작년에 남은 거 쓰는 거예요 고춧가루 적국 에 50m 추가 합이 200ml 고춧가루는 취향에 따라서 빨갛게 하려면 더 많이 넣고 딱 됐다 여기다가 조미료를 조금 더 넣으면 엄청 더 맛있어요 근데 전미를 몸이 나쁘다 가니까 될수 있으면 안 넣으려고 이 이거는 꼭 요만 때만 요만 때밖에 못 담잖아요 가을에 고추 이제 다 끝날 무릎에 늙고추 따가지고 고추잎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것도 국물이 좀 잘박잘박 해야 되는데 국물이 좀 적네 액젓서 조금 타고 물을 이거 멸치국물인데 있어서 붓는거야 물보다 더 좋으니까 국물을 만들어가지고 좀 추가시키면 돼이 국물이 좀 이렇게 달박달박 달박 있어야지 오려 두고 먹어도 이게 맛이 안 변해 국물이 없으면 맛이 변해요 냉장고도 어놔도 오케이 완성 이렇게서 해 무거지 앉이게 꼭 누질러서 냉장고에다가 김치냉장고 넣어놓고요 가끔 먹고 싶을 때 한번씩 꺼내 먹으면 돼요 무반찬 오늘 또 이렇게 고추잎, 고추잎하고 고추 김치를 다았습니다 감사합니다. 이게 다삭균적이기 때문에 바로 냉장고 넣어도 돼요. 완성.